너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원판너그 장소 갔어요 맞아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올것 같네요 하늘도 맑습니다 네 저희 2일차 일정 오늘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네? 오늘은, 오늘은 늦게 가지 않아요 집에 찜닭 먹어야 돼요 찜닭 먹고 특별하진 않아요 사진찜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가요 저희 맨날 10시, 11시에 갔는데 어? 지금 11시인데? 아니 밤밤 11시요 지금부터 얼김소금파트 나온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가요아맞아 옛굿자 아니지 다... 하이탈에... 아... 아이언맨 참... 마블과의... 전달이군요. 어... 좋아하네. 그래 그래... 미리 준비. 해 미리 해 치즈 이미 끝났지 뭐 추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옛 자가 완전 크다... 음. 야, 이거 왜 방지 나와네잘 찍히고 있을까? 맛있어... 네. <웃음> 맵지 아까나하나화안매울 맵콤하며 마사지 제물맵만지물만에마지 뭔데 왜이래? 단면 논쟁? 단면 논쟁? 단면 논쟁 아니 저 지경이 저 저답답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너 같은 년이야 아니, 너 같은, 어. 어. 너 같은 년이 같은 어. 년이 아, 저... 아, 아, 놀라운 줄안어 응, 아, 내가 아까 네. 음, <P1> 는데이이 흘렸으면 어쩔 뻔했어 아, 이거 너 이거 나를 대역인으로 만들었어 아, 수환 생각했어. 수환 생각했어. 이거 유명까 이거 네? 이거 초코드라고 한거 아니야? 야, 페이먼 초콜릿 초코드 초코릿 거 같은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i 가 하나 해도 u r e I'm n 분안 s n o not o m e n r o r e u i 아이거 한번 더 해. 그럼 다시 찍고. 음. 이, 이런 것까이 런거 별론데? 별론데. 우리 어? 별론데? 존중하는 별론데. 이거 <웃음> <그거> 얼마 <웃음> 야, 손가지 아. 나. 아, 피치, 머그, 머그. <웃음> 아 따라와. 아니, 나 숨. 그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케오케오케 빵을 열심히 먹어보려고요 맛있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빠한테 선물하시는 분 누구세요? 저요 <목소리> 이거 아빠한테 포도거든요? 저, 저, 저, 저, 저도 아빠 <목소리> 아빠어 <살은> <목소리> 아! <장치>. <목소리> 아! 가 이거 한도안 벗겨요 응 오! 난 귀엽게 된다 뭔데? <목소리> 어, 난 귀엽다 너 여기 와봐 <목소리> <이렇게 더> <목소리> 안 되는데 너 아, <목소리> <목소리> 다시 다시 다시 해줘 뭔데? 아이 너무 귀여워서 안겨운데 <웃음> 아니, 이거 신세랑 나동을 한 거? 응. 야 허위 타일 수도 있네 아 나도 가운데 들어오고 어. 싶은데? 이저이 <웃음> <웃음> <웃음> 안해 <웃음> <이렇게 한번씩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이저이이껴이껴 너무 돼도 되는 거 다시 한 번을 아, <목소리> 도룡이예 저희 공원에 왔습니다 와, 응? 자, 자리를 옮길래 는데 따지가 뭐. 절대 옮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어, 줄좀 치워주세요 줄을 아, <웃음> 아, <웃음> 카메라 줄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벌레와의 싸 벌레와의 싸움이다 <웃음> 길럭 쓰면 가, 그래도 원김에 싫어요 안 찍어요? 야, 너... 짝퍼짝 날라다녀 봐그래 그게 낫다 아, 빠지면 빠지지는거좀 개미 아미가 아니고 장압개비 소금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 나와 소금쟁이 나와 유당번에 가 아, 싫어 아그래왜아 글로벌으로... 아, 싫어 아니, 그냥 걸어가 memorize. 여기 <소리도> 와, 저... 지금... 아, 싫어. 거기, 아, 거기 서있어 아니 너 일로 와봐 우리 셋 찍어주고 그러면 우리 셋 건너가는 걸찍어 그러면 내걸 찍으라고? 엘 찍자고? 하자고 뭐 말한 거야? <웃음> 야야자연에잘 나와 잘 나와 갤럭시 갤잘 나와 스타에 올릴 수 없죠 죽여 너 사진 안 보여준다? 빨리 가 빨리 가 찍어? 아까 빵이에요. 사온 빵인데 이게 제일 베스트 크림치즈 빵.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뜯어! <웃음>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음 뜯어네. 맛이 어때요? 음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 레오 응. 스타일 야, 미안하다. <웃음> 이마트 시식용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먹어. 아, 됐어. 뭐, 이따 먹어봐. 네. 주게도 해서 먹었으면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응 음. 그러니깐 똑같은데? 응 별, 별, 별, 별, 별, 별 크림치즈는 아, 사랑이죠? 나쁘진 않은데 <웃음> 두번 그래. 먹을 맛은 아니다 다음 빵 먹어볼게요 난 아, 이거 먹어볼래 이거 마지막에 먹어래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호지차? 어 맞아, 맞아. 냄새는 고소해 건강한 맛이야 비주얼이 좀 그랬잖아 똥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나 아무것도 안그려나요 아 건포도? 앙마이서콕지앙마이서콕지앙마이서콕지아 어? 아. 아. 아, 아. 콩이다 콩도 아, 콩이다 콩이. 야근도 설문조사 해달라고 해가지고 차 판에만 큼 골라서 알아봐 아, 아, 남눌 같지 않다 콩 씻어야 냐야너 이거 더워져 있네 더울 때 알잖아 너 이거 깜진 아니, 아니. 거 아니야? 아니, 내 아니. 기움이 아왜 그래 아, 아니 제발요 내 기움이 안 씻어져? <목소리> 어, 배꼽... 어. <목소리> 아 배꼽 담아 딱 배꼽만 먹어요. 아왜 찍으세요? 왜 이런 거 좋아해? 어? 저 이런 거 좋아해 저 이런 거 네, 좋아해요 소개소가 제일 맛있었어 <목소리> 가성비 대비 아, 제일 맛있게 먹었어 2 0 0 2만 원씩 캡이 내세요 지금요? 네아 이거지마 <목소리> 2만원씩캡비 내세요 10만 원. 그럼 우리 둘이 5만 원씩 내면 너네 안 내도, 안 내도 되지. 어쨌든 다음 달해비니까 어떻게 생각해? 한번 미리 내려어 그래 어, 그러난 그래, 그래. 좋아. 난거지니까 그럴 수 있지. 거질수있어거질지거질수있어제 수 거제에요. <웃음> 프라나는 옵니다. 프라나는 니다프라다쓰는거니다 프라나는 옵니다. 프나니다 프라나는 옵니다. 프나다나다나다나다 프라나는 옵니다. 프나나나나나 몰 미치겠네 아 롤리 떨입니다 아, 아, 롤리. 네, 아우 기타를 치시군요 맞아요 세상에 군자마 왔는데 이건 뭐 우리랑 이어 스타 대세대뿐 이렇게 빨리 너아만 했니? 했니 나를, 나를 너, 병이 너, 병이 멀리 병이 멀리, 멀리 너담야만 했니? 했니 많이 그리워한 죄 맞아. 가자 무서운 게딱 좋아해 나오는 그 장소 같어요넌 치마 오늘 미세다. 너무 짧게 입고. 맞다. 네, 손아영 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왜 여기가 어디죠라고 안 물어보시죠? 아 여기는 좀 을신현스러운 곳이어서 물어보기가 좀 그래요. 어디지 모르시는 거 같아요. 어딘지 당연히 모르죠. 군자마을이라는 것만 알아요. 어머. h 이 I'm l 아, d a t a j o g 여기 a m a n i m n i d a t 그래 세요 Montumeci. Okregre, 네. Oh, that's a good order u n d e 빠트 h e r e p a t r 너무 다엽다와 아, 아. 아, 아, 아. 특이하다. 나. 핸드폰이네. 나 레모네이드. 그 방금, 방금 아, 아. 아, 아. 그, 하얀 하얀 어. 그 이유는 거기가. 바로 아. 아 괜찮아요 이 소재야 돼 보기 꼬마 괜찮을 거 같아 더니 손을 여기 닥치라고 했어요 하나 둘셋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돌쇠 불러줘야 돼 돌쇠야 왜 치크 터지면 안 돼? 돌쇠야 아이 아, 아, 아, 예뻐 아이 예뻐 아, 너 못해? 너못 되냐고 이거 진짜 왜 막상 잡지는 않네 그냥 보고만 있는 착해 잡고 싶은데 지금 각도가 안 나와서 못 잡는 겨 너무 높아 그치? 올라간다? 여름에만파는거죠네여름에맛있어는맛있 맛있어요. 저이맛있지 맛있어요. 는어 맛있어요. 는맛맛어요 저는 맛요먹어도 저는 맛있요 저는 맛어는거어요 저는 맛어맛는맛있요어어 맛마안 나는데. <웃음> 뭔가 엥두 맛. 진짜? 이거 먹어본 맛이. 엥두의 끝맛. 뿜한 맛이죠. 음. 응. 약간 신맛도 어, 나고. 조금 신맛도 나고. 근데 엥두 끝맛 나이 얼마 전에? 응. 얼마 전에. 이게 다신 거 같아. 네. 음. 이거 어, 해질안 먹으면 허리가 약간 어? 살고 들리고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가끔은 쓴맛. 음. 맛있던데. 다 고세요? 아, 갑자기. <웃음> 파고, 다 파고있어 아 어, 뭐야? 망, 망초인가? 뭐? 네, 망초대 너무 예쁘다 이게 이게 이제 무궁화예요 이게 무궁화예요? 그래서 예쁘다. 안동에서는 무궁화 할머니예요 아! 아 무궁화 할머니 안동 MBC에서 한두번 찍어 갔어요 아 진짜요? 이거 예쁘다 이거. 응. 무궁화가 예쁜 확실히 나는 어, 어, 개인적으로 잘이쁜데아니 <웃음> <웃음> 그 우리 한복 한복 거기. 한복 이 거기다 입고. 아니, 아니, 아니. 한복 아니고 지금 있잖아요 그꽃 꽃무늬 원피스에 시름은 아. 나. 너무 아. 어. 예쁘다. 어. 어. 어. 아, 지금 까만. <웃음> 꽃무늬 없는다. 3년도 제일 잘 어울리고. 그래 도 너도 이제 고무신 이거 소문 나가지고 외국으로도 많이 나 미국 어디 일본. 저야 이거는 안 돼. 왜나 존중해 준다. 며 걱정 마. 왜? 나중에 내 아기가 내 발보다 예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 그래. 난 이걸로 결정했어. 응. 결정. 여러분 지혜정 많이 눌러 오세요 <웃음> 이게 뭐야? <웃음> 홍보입니다 물론 구독자는 없지만. 시암고에고 아. 시암고 예. 여기 반일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예쁜데? 아니, 이아니 응. 근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또? 예쁘다. <웃음> 이상게쓴거 같은데, 내가. 앞렇게 앞을 이렇게 해야 된대. 응. 아, 아, 아 네,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귀엽게 하나, 둘, 두, <웃음> 예, 더 귀엽게 하나, 두,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야 마지막까지 우리 마무리 너무 좋은데? 누가 보면 KT 기가 와이파이 산줄 아시겠지만 저희 와이파이가 아니라 사실 고무 고무신과 이이 모자도 샀습니다. 나 근데 이 모자 쓰고 한번 찍어주면 안 돼? 순영 <웃음> 씨. 네? 쟤네 엄마 꼭 혼내주세요 너무 얇아요 아 진짜 빨빨을 오했더니 말이야 어? 빨빨리 내가 오했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와요 그렇게 빨리 오래니까 사진 찍고 오느라고 뭐라고? 들리지도 않아 에어컨 소리 때문에 닥쳐요 빨리 타세요 요 빨리 타세요 야 시원하다 야! 좀... 사장님이 어? 우리 사장님지 않아? 님이 우리 고 그래 나? 이게 뭐야?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아! 아! 최대 아, 하면서 그래. 급하게 뛰어나 급하 그 우리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있으니까 <웃음> 서비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의 단골 노래 링, 링, 링, 링.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나왔네 너무 오래전 추운 거야 그래도 또 운전자에 와야 돼 왜? 뭐? 뭐 산대 하늘보래 자 병원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아무도 나오지 말라 그래 거실로 다 방으로 들어가시라고 공부야 아. 아. Surprise! Yeah, yeah, yeah. 지금은 맨 처음 보태 탄다. <웃음> 오빠 차 보았다.